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4회 토요일 방송 어, 둘중 하나 어, 약수 살펴보기 입니다 어, 약수 중에서 유력한 두 수를 어, 일단 헌터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 약수들 쭉 열고 한 다음에, 아, 다시 그두 개를 아, 알려드릴 거예요. 이 헌터가 보고 있는 두 개, 아, 저, 헌터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두개예요 자, 우선, 어, 약수들을 살펴볼까요? 아, 올렸던 약수들 중에서요. 1044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어, 아,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 약수 또는 제이수 총정리. 화요일날은 내수중 1에서 2수 필출, 수요일날도 내수중 1에서 필출, 목요일날은 6구 말구를 찾아봤고요. 토요일날은 오늘은 약수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사, 다시 살펴볼 약수들을 열거 일단 할거예요 자, 약수는요, 월요일날 13개를 보여드렸고요 수요일날 2개를 추가해서 총합 15개의 약수를 보여드렸습니다. 약수에서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 정도는 출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살펴봐야 될, 다시 살펴봐야 할 약수들을, 여기 필출그룹에 들어있는, 약수들 우선 후에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헌터가 가진, 헌터가 찾아낸 필출 그룹 속에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어, 약수는 어,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 정도는 출하고 있으나 어, 전멸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또네개 어, 다섯 개까지 출하는 경우도 딱한번 있었죠. 어, 월요일 날 영상에서 복귀 자료 보여드렸는데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그 약수 다시 살, 살펴봐야 될 약수 즉 헌터의 필출 그룹에 들어 있는 약수들을 쭉 열거를 해볼거예요어 첫번째는 요거 4 입니다. 4가 어, 헌터의 필출 그룹에 어, 여러 군데 들어 있어요 어 이거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그래서 이것도 다시 살펴봐야 될 약수로 뺐습니다 또 다음은 어 39번입니다. 39번이 우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왔고요. 아, 하나가 자료 하나가 더 있었죠. 어, 계단 타기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연속 올라왔습니다.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요. 그 자료, 약수 자료 두 개가 중복됐는데요 역시 필출 그룹에도 39가 여러 군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약수 조건으로 다 이렇게 중복된 거, 이런 건 이런 건다 의미 없다 그랬죠. 뭐, 두 개가 아니고 세개네개 중복된 것도 나오잖아요. 나올 수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몇 개가 중복된 됐다고 해서 그거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39도 일단 어그 약수로 빼놨던 거 다시 가져왔습니다. 또 다음은 1번입니다. 음 1번도 어 약수 그룹에 약수로 뺐는데 이건 좌측,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그래서 어, 약수로 뺐는데 어, 이것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1도 역시 어, 그, 다시 살펴봐야 될 약수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은 37입니다. 이거는 세로로 5연속 올라가는데요. 어 이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복됐죠. 4연속 으로간 자리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복되어 있는데 37도 일단 어, 필출 그룹에 들어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에, 다시 가져왔어요. 또 다음은 어, 13입니다. 13도 어, 역시 어, 이것도 필출 그룹에 이건 필출 그룹에 두 군데 중복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 중복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어, 38입니다. 38도 어, 세로로 사연속 올라갔는데 어, 이것도 다시 살펴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일단 지금은 어, 그필출 그룹에 있는 것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열거해놓고 이제 마, 오늘 마지막에 가서 헌터가 유심히 더 보고 있는 어, 약수들 두 개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다음은, 자꾸, 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제일 수가 아니라는 걸 자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는, 이렇습니다. 어, 당, 퐁, 퐁, 당, 퐁, 퐁,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41입니다. 이것도, 어, 필출그룹에, 어, 들어있어서, 역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7수를, 15개 중에서 7수를 일단, 필출그룹에 들어있는, 필출그룹에도 들어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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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나머지 수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41은 맨 마지막에 있다고 서 이게 그중에 나올 가능성이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 그 헌터 자료상 어, 39, 40, 41, 42, 43 어, 여기에서 한 수가 있을 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어, 그래서 이 41도 그그 음, 그 대상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39서부터 43사입니다 아, 물론 44도 약간 보이기는 하나, 아, 39, 40, 41, 42, 43. 이 다섯 수 안에서, 어, 그, 자, 어, 뭐냐면, 어, 피출할 것 같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40일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어, 맨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살펴보시고, 어, 거기서 안 보이시면 나머지 도 다시 살펴보세요. 자, 그 오늘 마무리 잘하셔서 모두 대박 나시라고 어, 그 약수들 다시 한번 어, 위험스러워 보이는 약수들을 다시 한번 어, 살펴드렸습니다. 어,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셔서 어, 모두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